공안 하는 것 같아. 공부하세요. 너무 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영상 올려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귀 위쪽에 머리를 좀 자르기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쉽게 자르고 좀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요즘에 잘안 보는 것 같아요 다들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공부하세요 너무 흔드냐 아닙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웃음> 일단 지금 현재 여기 그귀 밑쪽에 머리가 많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좀 뜨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잘라 가지고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손님들마다 길게 자르고 싶고 짧게 자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손님들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머리를 자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짧게 자를 수도 있어야 되고 길게 자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6mm 탭을 끼셔가지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초보명사분들은. 자, 그럴 때 귀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귀를 살짝 내려주시고요. 귀를 좀 잡아 당기세요.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귀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뒤쪽에 라인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대신 구렛나루 밑에 요 부분까지 가지 마시고 딱귀 위에 선까지만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귀를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귀안 다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귀를 살짝 당겨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 구레나루 선까지 자르실 때는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은 다 일단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6mm로 그 다음에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그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날려 주시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밑에까지 한번 또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살짝 내린 상태에서 귀 위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더 이상 뭐 많이 자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어그 다음에 요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랜다로 라인도 살짝 따 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위에 아래 아래 이렇게 위에 아래,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각도는 맨 밑에 부분을 한 80도 정도 들어주시고, 위에 부분을 올라갈수록 약간의 90도가 필요해요. 90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선은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살짝, 살짝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라인적으로 깔끔하게 잘랐죠. 오늘 영상 짧지만 좀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뒤에 라인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것까지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일단 잘 보시고요 잘 따라해보세요 자 초보 명사 파이팅 끝 렉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웃음>